만약 흡연한다고 안 하시면 저희는 팔지 않고요 저희는 팔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어, 저희 판매 원칙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지만 흡연하지 않으시면 어,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웃음> 어, 저는 전자담배를 3년째 이용하고 있는 흡연자이고, 오늘 일로마원을 구입하기 위해 아이코스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이코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매장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 방문입니다. 아, 처음이시죠. 혹시 저희 일루마 때문에 오신 걸까요? 예, 어제 출시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그러면은 담배 제품 사용하고 계시죠? 네, 예, 사용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저희 제품이 총세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인 일루마 프라임 네 가지 컬러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 일루마. 제품 다섯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일루마 원 제품도 다섯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블 그레이 컬러 있고요, 모스 그린, 아주어 블루, 선셋 레드 그리고 패블 베이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는 모스 그린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 제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기는 일루마원이라고 하는 최근 출시된 기기이고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이제 아래에 USB를 꽂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 여기에 이제 심을 그냥 꽂아서 여기 있는 전원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체감상 10초에서 15초 정도만 기다려도 바로 이제 열이 올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초만 피웠었고 금연을 계획했던 적은 없었고 담배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놀라웠던 게 권련령 피고 이제 충분하게 만족감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흡연 만족감을 굉장히 좀 좋게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사실 흡연자인데 냄새를 굉장히 좀안 좋아해요 이제 주위에 피해도 가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맡기 싫은 냄새이긴 한데 그런 냄새가 없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 담배 냄새는 고구마 찐 냄새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은데 역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아 근데 이거를 두개 피를 전달받았었는데 너무 아쉬웠었고요. <웃음> 기계를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정말 이걸 사서 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만족했습니다. 주시면안 됩니까? <웃음> 필요하다 필요하다는데. <웃음> 관련형 전자담배 자체는 한 3년 정도를 이제 쭉 사용해 왔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자담배 기기랑은 다르게 블레이드가 없습니다 블레이드가 있는 다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피고 나면 분리를 해서 이 안을 좀 청소를 해준다던가 그 안에 묻어있는 이제 젤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굉장히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좀 깨끗한 상태이고 계속 이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탄맛이나 어떤 다른 불쾌한 맛 같은 거를 느끼지 않아도 돼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 담배 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담배 연기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루마 원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루마를 한번 펴보시면 연초와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흡연 양을 조금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실제로 저는 이제 전자담배를 피고 흡연량이 줄어들게 된 계기가 이게 배터리가 다 달면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라이터와 연초만 가지고 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매번 나오지는 않아서 강제적으로라도 흡연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전자담배를 피는 장점입니다.